자, 이번 시간에 e c l i p 와 같은 개발도구를 이용하지 않고 자바로 만든 프로그램을 컴파일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을 알수 있게 되면 여러분은 어떤 컴퓨터에서든, 또 어떤 환경에서든 자바만 있다면 이클립스와 같은 개발도구가 없이도 컴파일할 수 있고 실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은 당분간 개발도구 없는 곳에서 자바를 사용할 일은 없을 거예요. 예, 또, 직접 컴파일을 하고 또 실행하는 것은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운영체제에 대한 많은 지식이 필요할 수 있어요.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가 공부를 하려면 전략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이 제가 하는 걸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시되 안 되는 부분이 나오면 과감히 실습 모드에서 구경 모드로 기민하게 전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대신에, 실습을 하는 대신에 자바가 동작하는 흐름을 음미하면서, 아, 이렇게 동작하는 거구나. 아, 이렇게 나중에 일을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미래에 언젠가 여러분이 직접 실습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순간이 올 거예요. 그때까지 밀어두시면 됩니다. 그때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어떤 것을 오늘 살펴볼 건지 한번 따져볼게요. 중요한 건세 가지입니다. 첫째, 자바 확장자가 붙은 소스 코드를 클래스 확장자가 붙은 실행 파일로 바꾸는 것입니다. 컴파일이죠. 둘째, 클래스 확장자가 붙은 파일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어, r u 하는 것이죠. 셋째, 우리가 실행할 때 어, 입력 값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입력값에 따라서 다르게 동작하는 출력값을 만드는 것, 그걸 한번 해볼 겁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이전 수업에서 진행했던 예제를 사용할 건데요. 잠깐 예제를 다시 한 번만 리뷰를 해보시죠. 자, 그럼 우리가 뭘할 건지 좀 살펴볼게요. 자, program.java라고 하는 저것을 컴파일해서 실행가능한 파일인 program.class로 만들 거예요. 그리고 program.class를 java로 실행할 겁니다. 예, 뭐 어려울 게 없어요. 자, 그 다음에 할 거는 ok.java.goinhome.java를 okay 역시나 컴파일해서 클래스 파일을 만들고 걔를 실행할 겁니다. 근데 ok.java.goinhome은 okay 조금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이 엘리베이터는 이 파일 안에 있지 않고요. 여기에 적혀있는 이 경로에 있거든요. 여기 있는 o r g openTutorialsIoT elevator.java 저게 바로 엘리베이터예요 즉, 우리가 OK, going o j a v a 를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이엘리베이터 t o j a v a 라고 하는 어, 저것을 로딩해야지만 쟤를 실행할 수 있어요. 그 방법을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ok.java.goin.home.input OK, 이라고 하는 이것은 이전 것과 똑같은데, 하나 다르다면 여기 있는 aigs라는 저 변수를 통해서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가져와서 출력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즉, 실행할 때 어떻게 입력값을 받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이슈가 이제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식을 다 알고 있어야 일을 할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양자역학 모르고도 잘 살아왔잖아요 그렇죠? <웃음> 그리고 어, 하면서 막히고 이런 것들 지금 여러분한테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저는 여러분의 인식을 확장시켜 드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너무 모든 걸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모든 실습을 다 성공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구체적인 작업을 시작해봅시다.